오오, <목소리도> 와우! 어, 저기서 이제 아이들 커스튬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아까 분명히 같이 저와 수업을 듣고 이렇게 막 축구하고 했던 아이들인데 또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또 다다이들 모델 같다, 야. 와우. 아! <웃음> <웃음> 맞췄어, 박자 맞췄어